요라킴 김연아 오! 맞네 맞네. 예뻐요 연나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웃음> 김연아가있은김아김김연아오 김연아 맞네 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김아아이폰아 김은아. 김은아, 김아김연아김은와누은아 이번에는 은아김지아 김은아, 김 안녕하세요. 이진성입니다. 인사가 좀 늦었죠? 앞에 오디오가 많아서요. 아무튼 일을 하고 네, 그 성수동에서 빵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이그 디올 무슨 뭐 팝업스토어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 건물 멋있다고. 이제 동생들한테, 소개시켜줬는데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땡 잡아버렸네. 오늘 땡 잡아버렸어. 이게 무슨 t 이 n g t a v a Tingtava, t i n g t 왔다 이게 뭔일이 t a v a t 기 n g 다 a v 드빵 먹으러 왔다 이게 뭔일이 g t a v a 의 찬스를 유튜브에 올 i 조회수를 네, 올리려는 속셈입니다. 요나킴, <웃음> 요나킴. 요즘 유튜브 조회수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천원이 따랐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김연아 씨랑 블랙핑크 지수 씨가 이렇게 디올 무슨 행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뽐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 봐봐. 필이 이게 생기기더잘 보이네. 눈으로 보는 거보다. 그리고 제 <웃음> 새로 산 아이폰 13 프로가 역시 아, 잘 나오네요. 네. 진짜 프로로 바꾸기 잘했습니다. 한참 고민했었는데. 이 날을 위해서 제가 아이폰을 사지 않았나 합니다. 진짜, 아, 블랙핑크 지수 씨는 뭐, 한 달이 건너거나 좀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만날 수 있을 거란 그런 희망은 있어요. 네.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 네. 저쪽 YG 쪽에. 근데, 김연아 씨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어디 가서 못 만나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김연아 씨를 더 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안보여 너무 멀어 <웃음> 네, 좀 김연아 씨를 좀 늦게 발견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나오네요 그 입장할 때 봤었어야 하는데 크, 진짜 씨, 그게 너무 아깝네요 네야 김연아 내려온다 김연아 내려온다 김연아 내려온다고 <웃음> 어,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다 우린 여기까지밖에 볼수 없어 아쉽네요 진짜 아 앞에 입장할 때 그때 봤어야 하는데 제가 그놈 노티드 빵이 뭔지 씨 그, 그거 그 먹으러 갔다가 늦어버려가지고 빨리 지나갔어야 하는데 돈더 주고 사기를 잘했어 졸라 고민했었거든 안돼 한번만 나와줘 다시 앞으로 안나오고 뒷문으로 다 대장하길래 그냥 밥 먹으러 갔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블랙핑크 김연아 사랑해요